어, 네. 그런데. 입원기간이 넘었을 경우에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실손보험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왕절개는 8일 이상 음. 그리고 자연분만은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보장을 해드리는 거라서 그렇죠? 태아... 역시나 이번 달도 해아보험의 <웃음> 3대 이상입니다. 네. 백세만기로 하시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좋습니다. 백세만기가 정답이다.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보장받는 부분들을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세요. 그게 맞는 것이고 그 외에 성인이 됐을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백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음. 그런데 네. 만기 소개사가 사... 이거를 심사를 넣으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 이를 음. 하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다고 음. 다 넣을 거라고 해서 정말 <웃음> 다 넣었어요. 네. <웃음> 근데 <웃음> 나는 이런 한푼이라봉 보험사한테 더 내고 싶지 않나? <웃음> 야, 이러신 분들은 10년 나 파시는 거고 음. 그리고 그냥 가입은 안 되고 이육모막이 양망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하시면은 그냥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전문가 박소영 팀장님 모시고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나요? <웃음> 네. 6월 바쁘셨잖아요. 엄청 바빴죠. 6월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세대 실손이 끝났어요. 네. 드디어, <웃음> 끝나버렸습니다. 저도 실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네, 그렇죠. 실손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이제 7월 영상이니까, 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웃음> 어, 실손이 맞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4세대 실손 너무 걱정하시지 마셔라. 네. 그거에 대한 대안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항상 스터디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전문가님들 믿고, 어, 상담받아보시고 충분한 안내 들어보시면 좀안도되실거예요 전문가님들이 공부 안하면 그렇죠. 사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겠다 고객님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음. 저희가 더 열심히 할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유용한 정보를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태아보험의 정의는 간단하게 해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아보험이라는 건 없어요 어린이 보험 있죠 어린이보험이 있고 태아 시기에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담보를 포함한 게 태아보험입니다. 음, 기본 명칭은 어린이보험이고 어린이 네. 음. 네. 거기에 이제 출생 전에 이루어질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 선천적인, 선천적인 대한 부분들에 보장을 대한 보장을 해드리는 게 태아보험이에요. 음. 그 다음에 산모분들. 그렇죠. 모성자 특약을 넣으시는 경우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모성자 특약 잘안 넣어주시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였던 음.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 보험연구소한테 문의 주시는 음. 분들도 모성자 특약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여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음.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모성자 특약 모성자 특약은 일단 종류가 17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음. 음, 저는 그래요 이 중에서 산모 사망이라든지 네. 유산 수술 입원 같은 거는 어, 개인적으로는 기분도 나쁘고요. 네. <웃음> 잘안 넣어드리는데 사실 기분 나빠서 안 넣어드린다기보다는 어, 유산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10만원 입원비가 하루에 만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유산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보험료를 돌려드려요. 그렇죠. 기존에 가입했던 태아보험에 네. 대한 나입하스던 네. 보험료를 네. 돌려드립니다. 납입 보험료를 다 돌려받으시고 그런데 이 유산 수술비 10만원을 받고자 병원에 가서 다시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거 소견서 떼고 진단서 떼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산인에 대한 거는 잘 넣어 드리진 않고요. 그나마 많이 보상을 받아 가시는 걸 중심으로 넣어 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재방적의 수술 입원비, 수술비가 따로 있고 입원비가 따로 있어요. 수술비는 10만 원, 입원비는 첫날부터 하루 에만 원씩 받아가시는 건데요. 솔직히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15만원? 음. 많으면 17만원 정도? 밖에 안되긴 해요. 음. 하지만 납입보험료가 보통 연령과 그리고 출산일별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또한 17,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럼 매달 납부하는거예요 아니요. 한 번만 내시는거예요한 번만. 딱 일시납 한 기준으로? 한 네. 그렇딱한 네. 번만 내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왕자을 하시게 된다면은 무조건 내가 낸 것보다는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성비적인 측면을 따졌을 그렇죠. 때는 네, 어, 추가적으로 내가 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낸돈 어, 대비해 가지고 음. 어쨌든 뭐 두세 배는 더 내,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시게 되면은 네네 그래서 추천을 해 주신다. 음, 제왕적에 대한 건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출산 전 섬별 이상 검사비라고 해서 1차 2차 검사를 했을 때목 어, 둘레가 조금 두껍다고 해서 양수 검사나 리프티 검사를 하자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 검사비 20만 원을 받으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실제 검사 비용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에요. 음. 실제 검사 비용이 뭐 병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또한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 또한 보험료는 한 4천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은 내가 낸 것보다는 더 받을 수가 있으시고 제가 청구를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이 제왕적인 수술 입원비와 산정 검사비는 굉장히 청구를 많이 해드린 편이에요. 음, 실제로 보상이 많이 나가고. 그렇죠. 보상이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성자 투약 중에서 출산 관련 실손 보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제왕노일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한 5일에서 6일 정도 하시고, 자연분만은 뭐 하루 이틀면 끝나죠. 네. 그런데 통상적인 입원 기간이 넘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실손보험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왕절개는 8일 이상 음. 그리고 자연분만은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보장을 해드리는 거라서 음.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보험료는 너무 비싸고 음. 이 부분은 또 일시납이 아니에요. 1년 동안 계속 내셔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사항을 음. 하기 때문에 별로 넣어드리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대왕적의 수술 입원비하고요. 산전검사비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시고 또 현대해상에서 지난달에 새로 생긴 담보가 있어요. 모성자, 모성자 담보에서 네. 모성자 담보에서요. 그 특정 고위험 산모질환 담보라고 해서 특정 고위험이라는 것은 어, 전치태반이라든지 뭐 양수과다라든지 양수 부족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진단비 30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음. 요것도 보험료가 음, 한 4천 5천 원 정도? 네. 근데 요즘에는 워낙 고위험 산모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준비를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음. 산모 특약에 대해서는 결론을 좀 내드리면 선택적이지만 가성비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한번 네. 내는데 혹시라도 어 진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들에 노출됐을 때 보험금을 받으시는 게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추천을 드린다 네, 한 번만 내시는 거니까 네. 하지만 이 모든 담보를 집어넣는 건 80% 없으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어쨌든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비사지 않을까 음. 네. 그쵸. 가장 큰 회사죠. 네. 네. 어디죠? 태아. 역시나 이번 달도 <웃음> 태아보험의 현대 <3대> 회상입니다. 네. <웃음> 네. 태아보험의 전통 강자이자 이제는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네.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해 하실 분들 있잖아요 음. 왜냐면 이 40만 보험 설계사분들이 <웃음> 모두 현대해상을 판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 보니 그쵸. 뭐 다른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메리츠 네. 뭐 계신 분들은 메리츠가 좋다고 케이 b 계신 분들은 k b 가 좋다고 하는데 왜 네, 현대해상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태아보험을 음. 그맨 처음 시작을 하는사가 현대해상이다 보니까 쌓인 노하우를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음. 태아보험이라는 거는 원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이 보험의 선천적인부분을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그 선천적인 부분이 현대상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음, 아직까지는 어떤 보장의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렇죠. 네. 투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대상에 가장 폭넓은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장적인 승망에서도 쌓인 게 많다 보니까는 어떤 시스템적인 청구가 정말 깔끔하게 음. 보상을 해준다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보험용구사도 추천하지만 d b 나 농협 뭐 내지는 다른 회사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음. 얘기하는 건 어, 태아보험이 아니라 어린이보험 네, 정확히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성인보험까지 끌고 갈 장기 플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100세. 이 형을 추천할 때 음.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태아담보에 음. 대해서는 무조건현한대 이상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트렌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까 음. 삼성이나 DB 이쪽에 대한 음. 이야기들이 음. 최근 5월, 6월, 7월까지도 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음. 이유가 있을까요? 음. 일단 실비보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비보험은 일단 보험의 기본이잖아요 그냥 의료보험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고 하시는데 실비보험이 워낙 손해율이 높은 보험이에요 손율이 높으면 은 보험사에서 싫어하겠죠 당연히 네. <웃음> 싫어하기 때문에 소위 뭐끼어팔기라고 하죠 네. 실비만 단독으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음. 종합보험 하나에 안보험 하나에 그러면 나 실비해줄게 음. 이런 보험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삼성 까 말씀하신 네. DB는 실비를 단독으로 받아줘요. 음, 그러다 음. 보니까 그쪽으로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네. 문의가 회사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현대이상을 기본 베이스로 태아보험만큼을 그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또 이제 백0 0세까지 음. 고민을 해가지고 어린이보험까지 준비하겠다 라고 하면 추천해 줄수 있는 회사는? 일단 매달 어. 이슈가 있어요. 매달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달은 농협과 비비를 음. 조합으로 음. 권해드립니다. 한 군데 회사가 아니라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일단 한도가 굉장히 커요. 음. 어, 유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뇌혈관 질환 부분도 마찬가지고 허연 심장 질환 부분도 타사보다 진단비를 많이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해요. 음. 그런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조금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범위가 비비가 더 넓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는 DB로 준비를 하시고 진단비는 농협으로 그렇게 되면 세 군데 에서가겠죠 네, 그렇죠. <웃음> 머리가 아파도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론을 좀 지어드리면 태아 관련된 답보는 현대회사 네. 무조건이다 네. 그리고 어린이보험까지 조합설계하는 100세까지 가신다 그러면 어 tb 플러스 농협. 네. 네. 진단비는 농협. 진단비는 농협. 아 이거 네. 또 명확한 거군요. 그렇죠. 네. 명확해요. 진단비는 농협. 그리고 수술비는 디비. b 요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네. 게. 네. 왜냐하면 진단비가 그 뇌혈관 질환과 허혈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타사는 태아보험에서는 2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네. 한도가. 근데 농협만 3천만원이 가능해요. 천만원 음... 사이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보험료가 저렴해요. 타사 대비해서. 네. 더 집어넣는데도 좋아 네. 네,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태아범 하면 빠지지 않는 질문은 30세냐 100세냐 도대체 음. 뭐가 정답이냐 여기선 여기 이 얘기하고 네. 저기돼저 최근 이제 영상을 많이 추천받아서 보게 되는데 <웃음>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 보면 딱 알아요 공부해가지고 음. 본인의 생각들이 정말 정립되는 어 음. 이유와 근거 논리가 있으신 전문가님이랑 음. 그냥 남의 거 베껴가지고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님이 음. 보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한번 짚어드려야겠다 명확하게 음. 사실은 조금만 진짜 고인들 생각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음. 음. 근데 너무 마케팅적으로 소비자님들이 현혹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음. 이 질문을 통해서 음.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3 0세반기1 0 0세반기 네. 전문가님 생각은 음. 어떻게? 음. 백세 만기로 하시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좋습니다. 백세 만기가 그럼 정답이다. <웃음> 정답은 백세 만기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새아험에 들어가는 담보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모든 담보는 188개예요. 어. 그걸 다 넣을 수 없고요. 네, 네. 그런 모든 담보를 백세까지 가져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30세 만기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모든 담보를 정말 최대한 빵빵하게 <웃음>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까지 지뭐 지방 유자인까지다 넣었을 경우에 30도 만기로 하시면은 보험료가 한 3만 5천원 정도 네. 그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모든 담보를 100세까지 만약에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30만원 정도가 나와요. 아. 응.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보장받는 부분들을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세요. 그게 맞는 것이고 그 외에 성인이 됐을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100세가 있고 90세, 80세, 30세 뭐 만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보험에서 어떤 부분은 100세로 하고 아. 어떤 부분은 30세로 하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음, 음. 요즘은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무해지 환급형, 표준형 이런 부분이 있으신데 이렇게 만기 설정을 하면 은 이거는 음, 표준형이에요. 무해지 네. 환급형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보험료가 증권 안에 그렇죠. 30세 만기랑 음. 90세 뭐 100세 만기를 조합 설계하는 건? 표준형이다. 비싸요. 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태아보험 30세 만기는 표준형으로 그냥 가져가시고 그 다른 부분은 무예지 한급형으로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부분은 무예지 한급형으로 따로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태아보험은 무조건 현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00세까지 따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은 태아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대일상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보장에서는 보험료를 또 비교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농협과 딥이라는 거예요 음, 음, 음. 네, 저희가 매월 초에 저희 전문가 스터디를 통해가지고 네. 비교 분석해가지고 일원한 네. 통까지도 네. 얼마가 네. 나오는지 저희가 네. 하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1개월째 하고 계시고 항상 그 자료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10년 <웃음> 담보 기준으로 해서 3 0반기도 짜보고 100, 이걸 또 100세로도 해보고 20년 담보도 해보고 30년 담보도 음. 해보고 표준형도 해보고 무예지도 해보고 음. 이걸 이렇게 조합도 해보고 저렇게 조합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런 담보는 여기다 넣는 게 이런 담보는 여기다 넣는 게 좋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많은 블로그에서 얘기하는 전문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셔서 피해를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중에는 이런 분들 도 있잖아요 실비만 난 가입할래 맞아요. 어, 그리고 아니야. 나는 그냥 무조건 저렴하게, 원래 뽑는 게저렴한게 좋아. 3 0대만 음, 가입할래. 그쵸. 아니야. 야, 너 몰라서 그러는데, 음. 3 0대도 나중에 그 30년 되고 음. 앞으로 그다음부터 또 이만큼 내야 음. 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시는 거는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일단, 실비만 가입하시는 거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비가 7월 1일에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전에도 이거 바뀌었어요. 1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100% 보상을 해줬죠. 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급여, 비급여를 90% 보상을 해줬고요. 3세대는 급여 90%, 비급여 80% 보장을 해줬고 4세대는 지금 급여가 80%, 비급여가 70% 내려갔어요. 음. 언뜻 듣기에도 아시겠죠? 네,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자기 부담에 대한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음. 무조건 옛날 시비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뭐 가격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지금 음. 밤을 새야 되고요. 저희 그렇죠. 태하봉을 얘기할 거니까 간단히 바뀐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방법을 바로 급여로 적응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새로운 신기술은 비급여 부분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음. 의료보험이 됐을 때는 10만 원보상받을 거를 의료보험이 안 됐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부담, 대한 부담감도 너무 크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사실 뭐 감기 같은 사소한 거를 내가 보상받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큰 질병이 무섭기 때문에 이런 큰 질병까지 등재당의 보상을 받으시려면 당연히 종합보험도 세트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암 걸렸는데 내가 응. 받을 수 있는 암 치료 방법이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얘기하는 비급항목으로만 가능한 부분에 맞아요. 시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다 그러면 다 그거 받죠. 그 비용적인 부담이나 응. 이런 것도 국가에서 보증할 때는 응. 너무 좋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응. 거죠. 응. 새로운 의료기술을 통해서 더 호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들으면 응.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응.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자식들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건 너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사실은 행정적인 서비스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국가가 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민영보험의 이런 종합보험들, 그냥 이 진단자금,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대두되고 있다 또 하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한도가 있어요. 연령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한도라고 있는데, 그 한도가 어릴수록 넓고, 그리고 보험료도 어릴수록 가장 저렴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고객님들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 음. 결론을 좀 내드리면, 태아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저 실비만 가입할래요? 라고 한 고객님들께, 네, 그러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웃음> 그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웃음> 네, 위험합니다. 음. 넘어가서 만기. 네. 90세 만기냐, 1 0 만기냐. 폐아 보험은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중에서 100세 만기를 보내 드린 이유가 일단 보험료적인 측면에서 신전 보장을 더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보험료 차이가 네. 얼마나 나? 2, 3천원 정도? 2, 3천원 정도. 네. 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2, 3천원한 달에 더 내실 것같으면 당연히 10년을 보장을 아, 더 받으시죠 이게 너무 심플하고 당연한 게 뭐냐면요 음. 성인되고 자기가 보험하게 되면 그때 돼가지고 그때 1 0 0세월까지 늘리면 되지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태아보험이니까 지금 3,4천원 차이 나는 거지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거 1 천만원, 2천만원 차이도 몇만원씩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10년 보장 더 받는 게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음. 그 10년 보장을 언젠가 늘려야 된다면 저. 태아 때해놓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논쟁이 필요 없다 저. 100세 만기를 권장해주시는 네. 거죠 무조건 태아보험에서는 100대 만기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안보에서도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넣을 수 있는 아까 한도 말씀 드렸잖아요 음, 질병호사 같은 경우에도 태아법에서는 5천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30살이 넘어갈 경우에는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넣을 수가 없지만 음. 한도가 안돼요 음. 한도를 못 넣어요 5천만원까지 그리고 4, 50세, 뭐 30살 넘어서든지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게 있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단 말이죠. 어디를 아팠다든지 음. 그러면 가입이 안될수 있지만 가입이 되고도 그 부분은 부담보가 잡힐 수가 있어요. 부담보, 할증, 아니면 정말 만성질병이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음. 유병자 보험. 음, 맞아요. 어, 이게 음.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음. 건강체랑 유병자 보험이랑뭐 그냥 단순 비교해도 금액이 음, 네. 30% 40% 에이, 차이 에이, 나니까 에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면 만기는 100세. 그렇죠 무조건 음. 만기는 100세인 거고, 음. 부담보라는 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고객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런 병력들이 있어요. 음. 나 병원 갔는데, 뭐, 혹 있대. 혹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혹 때문에 그 부분은 정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네. 있어요. 네, 일단 다 넣어봐야 돼요. 어, 무조건 맞아. 여기가 좋아? 여기만 해야지. 음. 하면 안 되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해봐야 돼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져요. 정말. 어. 하시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는 음. 여러 회사들을 넣어보시고 그 회사를 비교해보시고 지금 나한테 가장 합리적인 게 어딘가 음. 이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 다른 설계사가 이거를 심사를 넣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다고 음. 다 넣을 거라고 해서 정말 <웃음> 다 넣었어요 네. <웃음> 네. 다 넣어서 제일 좋은 방향을 찾아내는 <웃음> 거잖아요 <웃음> 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필터링을 해요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맞아요. 안 하면 나중에 보장을 음. 못 받는 부분들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선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그러면 만기까지 했고 만기 얘기하면 뭐 빠지지 않고 얘기 나오는 건 납기죠 납기 음. 네. 납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년 납? 30년 납? 음. 뭐 최근엔 거의 안 하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아보험을막 10년 납으로 음. 어, 비싼 상관없으니까 나 짧게 내고 끝내버리겠다 음. 어, 이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음. 납기는몇년 몇 납으로 하는 게 가장 보통 20년 납으로 보내드려요 네. 근데 30년 납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달 내는 그 보험료죠 네. 20년 납과 30년 납은 보험료 차이는 보통 진단비와 수술비 정도를 네. 넣었을 경우에는 한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총 내신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면 은 20년 납이 더 적게 내신는거아요 음. 2, 3백 정도? 2, 3백 정도. 네. 토탈로 봤을 때한 2, 3백 정도가 차이가 그렇죠. 나니까 내가 음. 2, 3백만 원더 내더라도 납입 면제 기간도 좀더 받고 싶고 해택도 음. 받고 싶고 월납 보험료도 좀 부담돼 줄이고 네. 싶어 하시는 분들은 30년 납 하시는 거고 어, 근데 나는 이런 한푼 이런 거 보험사한테 더 내고 싶지 않나? <웃음> 아, 이러신 분들은 <웃음> 네. 2 0년납 하시는 거고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님들이 음.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똑같은 보장이라면 음. 저렴한 보험료 내는데 내신 총 금액이? 전문가님들이랑 얘기하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음. 왜 같은 보장 받는데 청납 보험료를 더 내니? 이게 찾는 보험료가 아니잖아요. 네, 네. 저축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없어지는 거원어비에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총 낙입보험료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럼 7월에 만약에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려는 네. 산모님 음. 내지는 예비 아버님들이 음. 어, 이 정도는 예상하시고 음. 어, 문의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음. 권장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십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시기 보장은 30세 만기로 하시고 그 외에 진단비하고 성인에서도 보장받는 수술비까지도 100세 만기로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정도면은 빠지는 부분 없이 음. 퍼펙트하게 준비한다고 하실 수,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에 도대체 어떤 담보들이 들어가는지 이 필수 담보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권장 드리는 핵심 담보들만 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진단비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이란 거는 소소한 질병보다는 큰 질병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암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 심장 질환 또 진단비는 정말 최대로 넣어 드리고자 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기준으로 1억을 넣어드리고요. 일반암을 제외하고도 뭐 다발성 소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넣어드리는데 영유아 시기에는 뭐 간암, 폐암 이런 것보다는 소아 백혈병이 좀 걱정이 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아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총 1억 8천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무조건 1억 8천. 1억 8천 네. 네. 보장을 네.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나머지 일반암은 1억. 음.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유사암은 3천만 원. 음. 근데 이유사함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유사함이 워낙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좀 크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주교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음. 유사함을 이쪽에 3천 이쪽에 2천, 5천만 원을 넣어달라고 한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보험사가 이 본인들의 한도도 있지만 타사의 한도도 보거든요. 그 업계 한도라는 게 있으니까 음, 한도가 3천만 원이에요. 최대 넣으실 수있는게 네. 더 이상은 못 넣어드리기 때문에 총 3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뇌혈관질환과 네, 허혈신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2천만 원 밖에 못 넣어드린 경우가 있지만 지금 농협이 3천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3천만 원 크게 보상받을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외에 성인 보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음, 말씀드리는 번에, 건데요. 네. 뭐, 입원비 부분이 음. 어린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어른들은 입원을 오래 시키지도 않아요. 음. 암 환자도 항암 그 치료받을 네. 때한 2, 3일 정도. 음. 아이들은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1인시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밤에 막 우는 것도 있고요. 음.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1인시 입원을 하게 되면은 비싸요. 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입원비는 좀 최대한 많이 넣어드리려고 해요. 음. 일반적인 그냥 질병 입원비가 있고요. 1번비에 종합병원 입원비가 있고 또 중환자실 입원비가 있고요. 뭐 신생아 입원비가 있고 또 저체중화 입원비 입원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다 넣어드리는데 질병 입원일단 같은 경우에는 하 되는 거세요.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할거야 무조건 첫날부터 입원비가 나가는 거고요 종합병원은 말 그대로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복이 가능하거든요 네. 종합병원 입원비와 그리고 질병 그냥 입원비는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네. 아이들은 대부분 사실 종합병원 입원을 하지 그냥 동네 개인 병원 입원할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 종합병원 넣지 왜 이건 넣냐 지역에 따라 종합병원이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특히 지방 쪽에는 네, 군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 대도시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음, 맞아요. 종합병원이 의료법상에 그렇죠. 종합병원으로 분리되어 있지 음, 않은 병원들이 음,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똑같이 넣어드린다기보다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조합을 해서 넣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간자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가 중간자실갈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중간자실은 인큐베이터 때문에 넣어드린 거예요 음, 음. 요즘에는 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출산 이후에 뭐, 그렇죠. 항달 때문에도 들어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데이 맞아. 네. 중환자실이 인큐베이터를 보장을 해드리는 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환자실 입원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질병 입원비, 종합병 입원비 보장을 음. 다 받으세요. 음. 여기에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단과 저체중아 질병 입원 일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시고. 음. 보장은 1년 동안만 되세요 음. 그리고 보험료 내시는 거는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만 음. 태아 기간에만 보험료를 내시는 거예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기가 태어나면은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생 전 보험료랑 출생 후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네요 네. 음. 다른 부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저체중아 입원일당이나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정기납이라는게 있고 태아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기납은 보장을 1년 동안 받잖아요 보험료도 1년 동안 내시는 거고 태아납은 보장을 1년 동안 받지만 보장은 말 그대로 태아 기간 동안만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거태아납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음, 전기납으로 하시면 은 출생 전 보험료는 조금 내려가요. 근데 출생 후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겠죠. 더 길게 내시는 거니까. 근데 태아납을 하시면 은 출생 전 보험료는 더 올라가요. 그런데 내신 총금액은 태아납이 더 적게 내시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어, 20년이나 30년이나 처럼 총나비 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어 아, 네. 같은 보장을 받는데 네. 어이태어납으로 하는게 훨씬 더소비자는한어한 몇천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네.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음.. 팁인데요? 음. 설계를 <웃음> 음. 많이 해봐야지만 네. 느낄 수 있는 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1년이나 태어하면사이가 없지만 몇천원이라도 음. 저렴하게 하시는 쪽으로 하시라고 음. 권해드려요 그렇게 그러면 이 필수 담보들의 한도들은 그 정도로 뭐 전문가님들이 잘부성하셨을 테니까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서 할 텐데 어좀더 눈여겨봐야 될 다른 전문가님들은 좀 추천해 주실지 안해 주실지 모르는 이런 담보들이 좀 있다면 최근에 넣어드린 담보가 어린이 특정 감염 담보라고 있어요 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에 진단비를 30만원 드리는 담보예요 음, 음 근데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흔히 장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흔해요. 아, 어, 발병 확률이? 그렇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거를 필수 접종으로 권할 정도라고 해요. 음. 근데 이게 예방접종이 있어요. 음. 2개월부터 예방접종을 시작을 해요. 하는데 어,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부분은 필수가 아니에요. 아, 음, 무조건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네. 아니다. 의 예방접종이 아니에요. 특히 이게 로타바이러스 위험한 게 손으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아이들은 막 만지잖아요. 음, 그쵸. 막 만지고 이걸 다 아, 들어가잖아요. <웃음> 그러다 보니까 감염률이좀 높은 편이에요. 또 면역력이 36개월 전에는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음. 엄마가 아무리 해줘도 걸릴 수가 있어요. 보험료가 음. 근데 출생 전에 500원 출생 후한 200원 정도 이거든요. 그런데 각각 최초 1회에 의해서 음. 30만원 보장을 해주는 담보예요. 보험료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있다고 음, 사용하는 음. 담보예요. 요거는 꼭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정확히 이름이 뭐였죠?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이 담보 이름. 이 어린이. 어린이 특정 감염 병 진단 담보. 아하,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아보험 준비하실 때꼭 집어넣으시는 네. 게 가성비적으로 네.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담보들 중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네. 내원비도꼭 저희가 거의 필수 담보로 넣어드리고 네. 있는데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응급, 비응급. 응급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만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비응급은 3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거는 말그대로예요 나는 응급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지만 음. 아이가 응급하지 않다고 병원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럴 경우에는 비응급으로 처리가 되시는 거고 응급일 경우에는 응급으로 처리가 되시는 건데 문제는 음, 응급은 사실 실비에서도 보상이 돼요. 네. 근데 비응급은 실비 보상이 안 돼요. 맞아. 애들은 갑자기 열나고 아프고 하면 무조건 응급실이잖아요. 응급실 내원. 관련된 담보도 꼭 넣으셔라.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대부분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 담보예요. 음. 가족 일상배상 책임 담보라고. 음. 나나 나와 같이 그 등본에 있는 가족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네.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네. 실제 손해만큼 보장을 해드리는 담보인데요. 음. 이거는 음 물건에 대한 거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20만 원이 네. 있고요. 근데 사람에 대한 건 자기부담금이 없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간혹 부모님들 중에서 어 이거 나 있다고 음. 나한테 있고 우리 첫째 에게도 있으니까 음. 굳이 둘째까지는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음. 물어본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첫째가 있어도 무조건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그 음. 자기부담금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있어요. 우리 애가 100만원짜리 물건을 깼어요 아. 그러면 20만원을 제해요 음. 8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나오겠죠 음. 근데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첫째 아이가 있어요 음. 그럼 각 보험회사마다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음. 240만원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실제로 손해 100만원을 보전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자기 부담금을 안 내도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분들마다 다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요. 음.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나도 1억 돼 있고, 우리 음. 아이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음. 만약에 우리 집에서 불이 났어. 근데 불 끄면, 음. 이게 우리 집만 끄는 게 아니에요. 그쵸. 밖에서 소방차 와가지고, 음. 창문에다 막 그냥 막톤 단위로 물을 음. 들이 부어요. 음. 그럼 윗집으로 올라간 전, 이 피해. 음. 그리고 그 밑에 집에 엄청난 양의 물이 가기 때문에 음. 침수 피해가 또 생기거든요. 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일배책으로도 가능한데 음. 만약에 그 피해액이 1억원 음. 이하면 상관이 없는데 음, 그리고 옆에가 뭐, 뭐 상업시설이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집에서 넘어가가지고 불난거다 이러면 음.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랬을 때 어, 나도 있고 음. 어, 와이프도 있고 음. 자녀들도 있으면 그 한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맞아. 부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녀분이 나랑 나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네. 등본이 떨어져 나갈 경우에 네. 결혼하고 서 세대가 떨어져 나가면 어 그때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거죠 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도 가족 예배책은 따로 가입하는 가족들마다 다 넣으시라 맞아 되게 핵심 그런 담보들이 있거든요 자녀 일상 대상책입니다 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녁까지만 해주는 거죠. 음. 어, 어, 가족 전부 다 해주는 음. 게 아니라, 가족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 일상회상 책임. 그러니까 일상회상 책임 담보 음. 하나만 있으면, 나만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범위가 좀 다르다. 근데, 저희가 항상 가성비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나 혼자 해주는 거라, 우리 가족까지 해주는 거라, 따져봤을 때, 금액책이가 크지 아, 않다.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필수로. 네, 필수로 드리고, 그리고 태아험에서 음. 30세 만기 태아험에서또 필수로 음. 넣어드리는 부분은, 탈때장애 진단 담보가 있어요. 음. 이게 어. 어떻게 보면 현대장을 폐아보험으로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탈때장애라면 음.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정신, 지적, 자폐 이렇게 여 8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폐아때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성인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는 가입 이안 돼요? 없어요. 네네. 없고 그리고 천천적인 것까지도 보장을 해드리고 음. 그렇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진 않지만 음. 오직 폐아보험에서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22주 6일 전에만 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23주가 지나면 가입을 할 수가 없는 단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음. 아이가 커서 뭐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되면 알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자 이런 뭐 정신 진단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받기 힘들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빼셔도 돼요. 음, 음. 빼셔도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렇게 해서 정말 필수 담보들 그리고 꼭 음. 넣었으면 하는 담보들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최근에 네. 또 문의가 많은 이 내용들이 확실히 이 인공수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어, 시험관 아기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 쌍둥이율이 엄청 올라가면서 음. 쌍둥이보험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 쌍둥이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음, 쌍둥이보험은 일단 너무 먼저 안타까운 게 음, 한도가, 한도와 넣을 수 있는 담보 자체가 단태하고는 달라요 음, 음, 음. 많이 약해요 어떻게 보면 음. 약한데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절대로 30살, 100살까지 가져간다고 사각하지 마시라고. 음. 일단은 지금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을 해두시고 음. 아이가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음. 태어나서 바로 출생신고 하시고 주인 번호 나오면은 바로 보통 일반적인 음. 어린이보험으로 갈아타시라고 음. 말씀을 드려요. 종합보험과 실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일반적으로는 단태아들은 같이 묶어서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실비는 똑같아요. 뭐 다퇴하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어요. 한도가 줄어드는 거 없고 없어요.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실비보험을 16주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냥 가입은 안 되고 이 육모막, 이양망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하시면은 그냥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비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16주에 이 육모막, 이 양막이라는 초견서가 들어와야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육모막, 이 양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음. 그 전에는 사모님도 음. 몰라요.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12주에 무조건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종합. 아 내가 쌍둥이다라고 판정을 받았으면 네. 받았으면 무조건 12주에 종합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세요. 음. 왜냐? 그때는 서류가 필요 없어요. 아, 무심사로. 그냥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실비는 안 돼요. 아, 실비는 안 돼요. 네, 실비는 16주에 소견서가 들어와야 하지만 종합 보험은 12주에 소견서 없이 가입이 가능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16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12주에 종합 보험 먼저 가입을 해 두시고 음... 그 후에 16주에 소견서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면은 실비 가입하시는 거고요. 이육모가이양막이라는 서류가 없으면은 그냥 종합 보험만 하시는 거예요. 음. 아니 근데 만약에 못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이 육모가 이악막이 아닌 경우에는 네. 아예 가입이 안되죠 아예 겁니다. 못 하세요 중압봉도 어. 못 하고 실부도 아무것도 못 해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팁 그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주 음, 네, 하시라 12주에 무조건 자 자입을 먼저 타진 을 하셔라라고 팁을 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저희가 또 다른 네. 영상을 통해 가지고 네. 나누긴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 고객님들께 박서영 팀장님은 어떤 보험 전문가로 기억되시길 좀원하세요소원대갈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도움될 수 있네 네. 어, 고마운 전문가로 기억되시길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정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